다양한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기름 부미라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는 주로 사역할 때 성령 사역이라든지 어떤 은사가 나타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기름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 하면 구약으로 먼저 넘어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시작되었을 때 성령의 임재와 기름부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과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을 먼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터에서 기름부음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화를 쏠 때도 적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도.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나타나면 기름부음 속에서 활을 잡아당기면 정확하게 적군의 머리통을 향해서 꽂힙니다 전쟁할 때 할렐루야 칼을 가지고 적군들하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칼로 적군을 수천수만을 다 전멸시킬 수가 있고요 어떤 영적 사형만을 위해서 기름부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치열한 영적전쟁, 육진의 전쟁, 적과의 대적에서 싸울 때도 하나님의 기름부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같이 봅시다. 기름부음은, 크게 기름부음은 쓰임새가 다양하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름부음 속에서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저주 특출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름 부음이 이만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사회 어느 곳에 진출하면 그 사람은 대박나는 거예요. 대박. 근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로또를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웃음> 그렇죠. 대박나 근데 이제. 이상하게 기름 부으면 늘 있다가 로또를 살아가서 긁으면 기름 부음이 떨어지는, 예? 네? 꽝이라고? 그건 어떤 기름 부이야 꽝되는 기름 부음인가 그거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기름부음 할 때, 39절, 대적 중, 대적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전쟁으로 가는데, 전쟁 중에 전쟁하러 갈 때, 전쟁 끝나고 나서, 시작과 중반과 나중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띠를 띄워서, 기름부음으로 띠를 띄워서 전쟁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위세를 건들면 죽는거야요 누가 다윗을 욕하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누가 다윗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어서 춤을 추고 있는 법궤 하면서 춤을 추면서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자기 부인 미갈이 창문을 읽고 그것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비웃었어요 비웃으니까 그 여자는 평생에 자식 못 낳는 저주가 임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가이 합시다 기름 부음은 축복이면서 무서운 재앙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붐 받은 종을 조심하세요 기름붐이 임하는 사람을 이거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윗이 이 시편 18장은 다윗이 직접 체험했던 것을 체험했던 것을 사실적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소년다윗의 골리앗을 꼴통으로 그냥 꿰버리자 돌멩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삼손은 낙의 턱뼈 오래된 낙의 턱뼈 뼉다귀를 가지고 크지도 않아요 낙의 턱뼈 이만한 거 그걸 손에 딱 잡으니까 손에서 안 빠지는 거야 이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느냐 이게 한번딱 잡히니까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천명을 그냥 죽여버요 천명을 한번 따다다다다닥 할때 그냥 스치기만 해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중국 영화도 아니고 주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다 손을 통해 이게 그래서 성령집에 기름 부음의 능력이 이 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일 을 설교지만 하나님 어느 우리 동기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주일거든 일주일 일주일 내내 주일 설교할 것을 준비한대요 그래요 내가 이 말을 해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그, 같이 공동 카톡이 있는데, 주일마다 하는 설교를, 제목을 같이 올리면 은혜스러울 것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임제하실 때, 구약에서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제가 나타났어요. 전쟁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 속에서 사니까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자신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위해서는 항상 믿음에 투철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막 생활에서 전쟁에서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붐이 있는 사람을 부부라 할지라도 신앙이 없는 여자가 신앙 있는 남편을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큰코다칩니다 근데 그 가정이 유지되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법계가 들어올 때막 춤을 췄잖아요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해필 필또 그때 미가리라는 사울의 딸 미가리 창문을 해서 이렇게 보고 저 왕이 저렇게 백성들 앞에서 칠칠 못하게 바지가 내려갔다고 막 비웃었거든요 조롱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다윗이 춤을 출때 그냥 춤을 췄겠어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면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붐이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성소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가 가게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춰 얼마나 감동 많이 됐겠어요 우리가 알던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먹어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먹는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춤을 추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춤을 추는 거고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주일날 막 우리가 뜨거워게 춤추면서 찬양하잖아요 주일날 주일날 아무리 빨리 끝나려고 해도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오후 2시, 3시에 끝나요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찬양도 하지만, 성소에 들어왔어요. 외국에 가서 집회할 때는 그 찬양 틀어놓고요. 다 일어나서 흠금을 들고, 흔들면서, 사모님의 맨 앞장서서 성형춤을 추면서, 성형춤을 추면서 막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인상 쓰면서 <웃음> 예물 드린 게 아니고, 아이고 살, 생활에 그냥 가난해서 찌들어 죽겠는데, 또 헌금하라 그러네. 이게 아니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흔들면서 드리 흔들면서 흔들면서 드리는 번제를 뭐라 그래요? 요제, 요제, 번제물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이 열어져서 봤는데 천사들도 같이 와서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해 할렐루야 헌금을 들고 헌금통에딱그 사람이 넣는 순간에 그것이 엄청난 금덩어리로 보석으로 다이몬드로 바뀌어서 천사가 공천하게 금그릇을 가지고 가서 금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현장에서 간증을 하니까 현장 중하니까 어떤 사람은 두 번, 세번 홍급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완전히 그 상으로 하나님이 인정받고 천국의 내 공간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여러분 천국에 가보니까 그것이 집 짓는 재료인데 그냥 무조건 집을 바로 가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요 천국의 자기 집 옆에 보물 창고가 있어요. 집 짓는 건축재료가 있어요. 건축재료에 가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쌓아놓고, 쌓놓고 집을 짓다가 만 사람. 건축재료가 막 풍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집에는 집이 크고 건축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집은 천사들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그 집에 소속이 된 천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연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길을 여시고 야 암흑의 성도의 집이 너무 크다 집을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더넓게 해야 되겠다 깜짝 놀라게 해야 되겠다 천사들 누구누구 더 배치해라 앞으로 너는 암흑의 성도의 집에 가서 영원히 그 집에 들어올 사랑하는 너희 주인을 위해서 봉사고 헌신하거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무 좋아해요 할렐루야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소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혼신하고 봉산한 성도를 위해서 불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후사를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요 상담을 할 때도 교제할 때도노구할 때도 상담을 두 사람 세 사람 하잖아요 근데 직접 회복이 돼야 될 사람이 회복이 안 되면고 전혀 다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의 불 사역할 때 외국에서 사람들을 막 데려오잖아요. 데려오면 데려온 사람보다도 데려온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데리고 오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경기도 하고 데려온 사람이 변화되기도 해요. 전혀 다른 쪽으로 강백상서 설교하고 성령의 불사역을 하면 불이 이쪽으로 착착착착 무슨 길 닦이듯이 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여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기름붐이 임할 때 어떤 영적 사역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생활에서 기름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돌멩이에도 기름 부음이만 조그만 돌멩이 시냇니까에다 돌멩이 다섯 개를 구했어요 자기 목자의 제구 목자의 주머니에다 놓고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골리앗은 노트고에다가 막 창에다가 칼에다가 완전 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짐승으로 알고 사자나 곰이나 짐승으로 알고 다윗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냥 던져버렸는데 정수리에 박혀서 자기 칼에 죽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하고 싸우게 되면 그 사람은 백전백패예요 자기 칼로 자기 목빔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할렐루야 장사를 아주아주 아주 잘하고 직장을 열심히 해서 충성해요 막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으면 지치고 힘들고 위험하고 신세한 테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 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면 전문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줘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지식 주시지 그걸 몰라도 하나님께서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은 받은 종 앞에 권세 있는 종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부리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기름부음 받은 종들끼리는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혼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강력한 하나님인 주와 기름부음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부음이 얼마나 다양한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해도 기름도 매넙니까 말에도 권세가 있어요 말에도 풀이 나가기도 하고 눈을 쳐다봐도 풀이 나가고 그런거예요그걸 네, 네. 귀신 들리 사람이 발발발발발 뚫잖아요 발발, 발발, 네. 믿습니까? 네. 다윗은 적을 용도 전쟁다가 노수로 만든 활 얼마나 무거 이걸 확던기는 거예요 이성계 우리나라 조선 시조 이성계가 활이 있는데 우리다또 고구려 시조 고주몽이 활을 쏘던 것인데 얼마나 강한지 웬만한 장력 가지고 웬만한 힘을 가지고 이 화살을 시위를 당길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노스로 만든 활도 그냥 쫙 당겨서 수하가 여착에 청소리를 마칠 수가 있어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오늘 노도 활을 당겨도다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댑니다 아주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입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 임면 입에 권세가 있고요 다윗은 자기의 팔에 기름 부음이 임했어 하, 너무 멋있잖아요 팔에 기름 부음이니까 노트화살을 대가지고 쏴서 그냥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성령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10편 144편인가요? 여호와께서내 손을 가르쳐서 저을 치게 하시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140 144편 1절 2절 나의 반성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여섯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치는 자시오 나의 방피시오, 나의 피난시오, 처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자 사람도 다윗 앞에만 가면 순종을 내버려요 손만 이렇게 들어도 능력이 나가는데 손가락 하나하나가 길은 부어져서 손가락 하나로 적을 죽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 속에 성령춤 동작 하나하나가요 마귀에게는 너무 너무 두려운 거야 마귀는 아멘 크게 합시다 내 손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내 손가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걸로 쑤셔서 살짝만 돼도 기절을 한다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다 여호와 로이 자기가 직접 경험했어요 10편 13편처럼 한두 번 경험한 곳 아니에요 온수의 목절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마귀들이 바글바글해도 어떤 나라에 가면 귀신이 막그 나라에 막 별짓을 다하는 귀신들이 바글바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적 탄체를 불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우리는 가서 여국집회 나가면요 죄가 아닌 거 있잖아요 죄가 아닌 거 그러니까 가서 볼수 있는 거다봐 재밌고 즐겁게 그 나라 그 도시에서 큰 특색 있는 거 맛도 보고 구경거리가 있으면 구경 다 해요 내가 미국에 그랜드캐너만한 12번 이상 간것 같아요 12번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 숭두들의 멤버가 바뀔 때마다 전에는 그랜드캐넛 데려갔어요 갔죠. 또말쇼 있을 때도 시간 날 때는 숭도를 가고 아 이번에도 지난 10월달에 아올 3월달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로막 번졌잖아요 미국 전국으로 예. 그리고 우리 팀들 안간 사람들 미국 그저 헐리우드 있잖아요 거기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전세계 광학기들 거기 다 와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집사님 가세요 가세요 가서 보고 와. 괜찮아 예. 우리는 하도 많이 갔어요 왜냐면 한번 갈 때마다 십몇만 원이야 어려운 개척교에서 십몇만원한사당 티켓을 끊어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가서 또 가면 L.A 주민교수서도 그서 점심 먹을 시도록 또몇백불또 주죠. 또 거기 가서 또 구경할 거다 구경하고. 또 아틀란타 가면 나틀란타, 또 샌프란, 또샘프란시스코대로 예, 네. 우리를 정말 우리 성도들을 목사님이 대접한 것처럼 예수님 대접한 것처럼 그렇게 대접해요. 할렐루야. 예. 네.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벌벌벌벌벌 잖아요벌벌벌벌벌돈 벌벌 벌벌. 들어갈까 봐또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냥 순종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네 손가락을 가르쳐서 치게 하시고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보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뱀과 천가를 밟으시던 권세를 주신다그랬사탄이 네. 네. 움직이는 것을 제어하게 만들고 브레이크 걸리게 만들어보니 나가! 여기서 떠나! 네. 자 그러니까 10편 18백년 말씀은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셔도 너희들은 응답할 자가 없다 구원할 자가 없다 여호와께 부르셔도 대답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역사신다 할렐루야 자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너무 풍성하게 사니까 즉시 사람들이 와서 순종을 하더라 그래요 다윗이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 이방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와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와서 화친합시다 사회적 교체냅시다 왕이요 히람 왕이 와가지고 히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들 대 성전 건축할 것을 다 백향목으로 막 대는 거야 이방인들이 쓰임에하여 그 경과에 떨면 나온다. 숨어있던 이방인들 다윗의 대적자들을 숨어서다 나와. 아, 나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다 항복했대. 자칫하면 우리만 우리만 따도 왕따 당하는 거야. 우리도 빨리 가자. 다윗에게 가자. 다공물 바치고 뇌물 바치고 재산 다 바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네. 다윗이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적군이 쳐들때 다윗이 방어전술을 하는데 방어력을 갖추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거예요영적인 능력만 있느냐? 아니죠 생활도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거예요 전쟁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화살 하나하나 쏠때 노트 화살을 노트 여러분 얼마나 납이잖아요 나비. 나본 아니지만 노, 총동 얼마나 무거운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화살을 한번 쏠 때만 하나님 동이 함께 하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할 때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평상시와 기름 부음이 임할 때와 차이는 있죠. 평상시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내가 설령 판단을 잘못했다. 설령 실수를 했다 그런 날짜라도 하나님은 역으로 역사하세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청년 때 평화시장에서 이제 그 재단 보조로 일할 때인데 양복이죠 양복 콤비 그것도 겨울것도 아니고 여름 양복인데 앞면 뒷면 다 통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재단을 하는데 이쪽에서부터 한 저만큼 되는 그 원단 천을 긴 천을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초크로 분필 같은 거는 초크 있잖아요 삼각형 된거 그걸로 다 그려요 양복 원단 그 가다 종이라 해가지고 원판을 만 그리고 그리다가 또 잘못 그렸어 그러면 또 그걸로도 지우는 표시하고. 또,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또, 그 위에다 또, 실하게 아이 빨간 것이 진짜다. 하얀 것은 다짜다. 그렇게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다 또, 여기도 막 복잡하고, 이 짧은, 원단을 펴가지고, 그 원단 안에, 최대한으로, 엑스라지, 라지, 메디움, 스몰라지, 뭐 스몰메디움, 이런 것을 많이 집어넣어서, 원단을 쭉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원단을 쌓여서, 이렇게 한 뼘씩 이렇게 쌓이면, 원단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게 한번 엄청나게 쌓이면 천이 비싸면비싸더로한몇 천만 원들어가기도해요 그러니까 재단 칼로 이런 칼날이 이렇게 높은데 이것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쌓인 원단을 이 칼로 이렇게 미는 것도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청바지 같은 경우는 막 너무 높으니까 청바지 기계로 막 몸을 막 밀면서 어 손으로 자꾸 밀고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을확 잘라먹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또 재단까지 막 이렇게 하면 잡아 땡기다가또 손가락 사이로 또칼도푹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단 한 사람은 손가락이 많이 잘려요 나도 많이 잘 조금 잘라 먹었어요 내 손가락을 근데 뼈가 안다치면 손톱하고 살은요 자라요 이렇게 근데 그걸 하는데 밤새도 산에 가서 철영기도 하고 아침에 8시 반까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종업원들이 한6 70명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해서 일감을 대줘야 미싱사들이 두 명과 시다들 두 사람이 해서 네 사람이 오야와 보조가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양복을 하루 종일 미싱을 해가지고 저녁 때쯤 되면 양복이 완성이 돼서 막 나와요 그것이 바바리코트도 그렇고 신사복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내가 일감을 저 사람은 평소에 나를 씹었어 똑같은 일감인데 저쪽은 30장 주고 이쪽은 나한테 선물 도쓰다 주고 뭘 것도 주고 그럼 이쪽은 50장 원단을 이제 묶음이 다 이렇게 틀려서 그렇게 해서 주면 은 똑같이 일하는데 저녁에는 이 사람은 30장 완성해서 나오고 2번 미싱판에서는 50장 완성해서 나가고 저쪽은 80장 완성해서 나가고 이래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가격차가 큰지 몰라요 한 장당 7,000원 공림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완성품을 5,000원짜리가 있고 7,000원짜리가 있고 만원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그럼 만원짜리다 그러면 30장은 얼마예요? 3 8 24 얼마? 만원짜리면 30장이면 얼마에요? 이쪽은 공전을 얼마7 0 0 0원짜리라그 조금 지나면 하루 지나면 가격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막 미신사들이 막 꼭지가 도는 거야 그러니까 재단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아양을 다 떨고요 피곤하다 그러면 파카스를막 사주기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쁜 짓도 할수 있어요 그런 데서 내가 믿음을 잃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철하기도 산에 가서 철하기도 하고 이 양복 원판을 내가 실수해서 피곤한 상태에서 졸면서 이 재단칼로 밀다가 이렇게 절단해 버렸어요 몇 번을 그러니까 등판도 절단 원판도 절단 누가 양복을 입는데 앞에 이렇게 잘라지는 그런 양복을 있겠어요 거리 가지고 한 800만원인가 대략 보니까 8 0 0만원이가 손이 나게 생겨서 하루아침에에것도 사이즈가 바지하고 위하고 한 벌인데 한 벌씩 나가는데 허리 사이즈가 36 36 입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잘 먹어서 배가 두둑이야 남자가 36 사이즈 입을 텐데 바지를 이거를 한 벌씩 나가는데 잘라버린 거야 내가 몇 군데를 난리가 났어 초단사고 머리맞대서 이걸 그냥 소매 가다 이거는 미싱 반월 두번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신 개념으로 이렇게 두 번이가 이어가지고 가게 갔어요. 가게가 난리가 났어요. 나한테 김 선생 장로님이 김 선생 이게 정신 어디다 팔리는 거야. 장로님 산케도 갔다가 내가 순간 졸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확 미는 뒤가 렇게되어버습니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팔아 드릴게 어디서 종업원 주제에 하늘같은 사장한테 그렇게 떵떵거리고 큰소리를 쳐요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특별히 다할게 그래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실수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젯밤에 제가 제일 그렇 기도했죠 코피 터지면서 내가 기도했거든 너무 과로하니까 일해도 피곤하지 내가, 내가 우리 사모님 만나서 제대로 밥 먹어본 거예요 반찬 같은 것도 막 하고 오네 어제 먹은 거 우리, 우리 어머니는 어제 먹은 반찬 남과 다한 통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섞어 치개를 만들어 그저께 먹은 것도 그렇게 그게 보통 열을 가요 열을 열흘. 계속 뭘 집어넣어서 하나로 해 가지고 하나님 내 편이시죠 얼마나 기대냐고 한 일주일 딱되니까요 그게 다 팔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이 공장으로 들어온 날은 심장이 막 오그라들어요 근데 사장이딱 들어와 김 선생 나좀봐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 집으로 와 집에 갔더니 쫄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김생님 거기 앉아 아유,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했다니 사장님 부인도 군사님인데 그분도 오셔 자네 말이야 받아 툭 던져요 어, 이거 뭐예요 사장님 보너스야 자네가 실수해서 재단카로 밀어가지고 그거 된거래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났어 몇백불을 주문한 사람이 있었어 예? 어떻게 해요? 이자를 쳐서 좀 돈을 많이 받았어. 돈을 미리 받고, 완성품 빨리 보내야 그래서 자리만 보너스 주는 거야. 할렐루야. <웃음> 할렐루야. 재단사도 몰라. 내 위에 직속상관인 재단사인데요. 그래도 또그 달에 추석, 추석이 끼어있어요. 열심히, 재산, 재단사는 보너스 30만원. 나는 보너스 50만 원또 봉투 몇개와또 느꼈어요 세상에 기도가 제일 무섭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예. 여러분 하나님 인자 기름붐이 있고 영적으로 살면 원수들을 사냥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 유럽 집회에 갔던데 예. 가끔 영국의 히드로공항에서 한 번씩 한 달에 한번 정도 비상점검이 와가지고 모든 관광객들 통과할 때 그냥 안 통과시키고 여자들 화장품 루즈까지 다 열어봐요 다 열어봐요 열어보는 것뿐만이 거기다가 열어봐가지고 알코올 솜으로 다 이렇게 묻혀요 이상이 있는 점이 그걸 다 확인하는 거야 근데 그날 우리가 걸렸어요 벨기 집에 가야 되는데 영국에서 태풍이 지금 영국 아파트에서 태풍이 오는데 근데 우리 여섯 명 이런 여섯 명이 벨기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아니 두 시간 세 시간 전에 도착해서 짐은 먼저 붙였고 사람들을 검사하는데 짐을 탁 검사해요 배낭이 없으면 좋겠 배낭 또 시장 바구니 같은 그런 바구니 들고 그 사람은 다 검사해요 핸드폰도 뚜껑 열어서 또 하고 그런데 내가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두세 시간 전에 왔는데 지금 비행기 타는데 지금 10분, 5분 이렇게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냐고 그런 말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외국 가면 자기들 하는 거다 하면서 농담하면서 낄낄거리면서 비행기 에놓치던말던 그러니까 외국 집회를 가면 그런 것까지도 만약을 위해서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두번 있는 비행기 그냥 8시쯤 돼서 6시 비행기인가 그거 그냥 떠나버렸어요 송탄절이 다 돼가는데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그 다음 비행기 8시인가 그 비행기 보니까 비행기가 만석이래 우리 탈 비행기는 먼저 가버렸었고 다음 비행기는 이미 만석이고 우리가 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섯 명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게이트 앞에서 선교사님도 있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같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막 주야 홀리파라이어 두두 일단 이제 우리 목사님 한번 목사님 만약에 자리가 나면 두 명이라도 자리가 나면 누구 먼저 보낼까요 아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수현아너 통역하지? 야 저기 가봐 자리 여섯 개 있다 봐봐 가서 보니까 자리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때요 어떡해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또막 주님 여섯 명의 자리가 다 나게 해 주시옵소서 비행기가 망색이라는데 빨리 그집 어, 영국사람 집구석에 집에 난리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비행기 자석 치소하게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은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정 물론 그들의 영혼도 귀하진데 하나님은 택한 백상 우선이야 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광 나타내잖아요 할렐루야 고난도 받고 그러니까 막두번 가고 세번 가고 네번 가고 안 갈라 그러지 수연이가 통역을 그때는 수연이가 통역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여자들이 카운티에 있는 여자들이 막 위아래로 흘겨보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를 동양사람 얼만은 무시하는데 목사님 없대요 아니 만석이고 자기들 병기 티켓을 이미 다 했는데 어떻게 여섯 자리가 나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다시 기도 아, 주님 열한 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일곱 번이라도 다시 가라 그랬잖아요 그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걱정이 안돼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실 방법으로 우리 를 이끌어야지 궁금하긴 해요. 사모님 경험자잖아. 그치? 렇 응. 기도하는 거야. 지나가는 사면막 미쳤다 그러고, 이러면서 그러고, 막 방언하는 거야. 막 니구도, 네 내구도, 남의구도, 니구도, 내구도, 남의구도, 니구도, 내구도, 남의구도. 니티켓, 네 내티켓, 니티켓, 네 내티켓. 내,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막. 일곱 번이라도 다시 가라! 수현아, 다시 가! 일곱 번째가 탁 가니까 와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영국 사람이 당신 성탄절에 맞춰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많는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여섯 자리가 났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섯 자리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놀랍도록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난 다음에 비행기를 딱 타고 벨기에 딱 도착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유럽을 다 부셔버릴 수 있는 대풍이 하나 생겼어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다 쓸어버렸어요 일주일이 뭐야 한 열흘 동안 비행기 뜨고 내리는 비행기 다못 내리고요 우리 집패하고딱 끝나면 비행기 딱우리는 하면 거기에서 대풍이 일어나고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미국 갔을 때도 유니버설 스튜디오 집사님들이 갔다 고 나니까, 다음날 못 들어가는거야. 못하는거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 놀랍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럼 기름부음이 도대체 뭐길래, 왜 기름부음을 받아야 되느냐? 음. 자, 기름부음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예. 같이 합시다 기름부음은, 사명을 회복시켜 준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붐이 시작이 되면 크게 기름붐이 시작이 되면 할 바를 알려준다 해야 될 사명을 가르쳐 준다 할렐루야 영역, 기름붐, 영안 다 거기에 다 속해요 믿습니까? 그럼 기름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정결해야 한다 둘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그고한 성전이야 성전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래서 안 돼요 기름붐이 약해져 혹 기름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죄에 노출이 되면 기름붐과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진다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재빨리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회귀하면서 두손 들고 왜내 다리를 쑤시고 오네 이놈들 회귀를 강력하게 할때기름몸에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말로나 생각으로나 몸으로나 어떤 환경으로나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특징이 거룩이기 때문에 정결성이 있어야 되고 거룩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떠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랬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기름 붐이 임하기엔 늘 청결하게 청결성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집도 지저분하면 하나님이 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지저분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 냄새 아이를 키운 사람은 정말로 부지런해야 돼요 내가 우리 좀 며느리를 좀 봤어요 우리 작은 사모님 김유셉 전사 부인 우리 며느리를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사모님보다도 거기는 시아버지가 시집살이를 시켜요. 제가 우리 사모님보다도 내가 불씨에그 집에 불씨에 가 불씨에 갑자기 들이닥치면 우리 아들은 나를 훌겨요. 누를 위아래로 훌겨 연락 좀 하고 와요. 야 아버지가 아들 집에 가는데 임마 무슨 연락이 할 자식아. 열렸좀 하고 오러니까요 그럼 우리 뭐예요? 당황했잖아요. 불시에 항상 가야 돼. 주님도 우리에게 불시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웃음> 불시에. 근데 띵동하면 집안에서 막우닥닥우닥닥다 왔다 왔다고 막 난리가 아니야. 아버님 오셨어. 아버님 오셨어. 문 열어. 그러면요 딱그만 깨끗하게 항상 정돈돼 있어요 항상 깨끗하게 정돈돼 왜? 안 그러면 아버님이 목사인데 주일날 광고하면서 설교하면서 자기 생활 다 나오거든 내 생활도 나오는데 사모님이 교회 올때 항상 온매무새머리딱 하고 교회 오잖아요 나는 아무리 내가 시간 가도 샤워하고 머리에 만지고 하는데 3분에서 5분이면 다 끝나요 후깐만룩 가면 선생님 준비 안 됐어? 벌써 했어요? 빨리 빨리 아우, 머리 손질해야 돼요 그러면 나처럼 확 잘라버리지 그냥 밀어버려 그냥 근데 항상 머리하고 쪽을 닦하가고 화장을 닦아가면 <웃음> <웃음>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 다 이렇게 풀고 눈꼽 끼고 지푸라기 속에서 잠자다잠자다 나온 사람 재미있게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제 우리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애들 새 키우면서 어? 너는 내새 키우면서 어떻게 교회 올 때마다 애들도 뭐,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이들도이착해가지고 그래? 오고 너도 화장을 탁 하고 오고 이렇게 아니야. 그러면 며느리가 아버님 주일날에는요 너무 너무 바빠요. 그러면 좀더 미리 일어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어쨌든 여자나 남자나 깔끔하고 깨끗한 게 좋다. 항상 그렇게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 이건 그러니까 잔소리야 그럴 때마다 내가 용돈을 얼마씩 줘요 용돈 주면서 야며느리 심심한데 너 용돈 받고 싶지 않냐 네 가위바위보 하자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가위바위보는 다 이기는데 우리 며느리 할 때는 내가 가위바위보를 줘요 어찌됐든 이제 그건 그렇고 여러분 기름 부음의 쓰임새는 항상 있는데 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느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고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경험을 날마다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정결해야겠다. 생각이나 사상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항상 나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항상 주님을 위해서 재밌고 즐겁게 남에게도 기쁘고 즐겁게 소망이 되는 말을 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하면 주림이 오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머리를 확 이렇게 만져요 그래성령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돕거나 어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말을 해주면 성령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고 오면서 성령님과 대화해요 성령이. 성령님. 저 오늘 괜찮았습니까? 오늘 아무게 만났는데, 어떤 성도 만났는데요. 누구 만남이고, 누가 식사 대접하고, 뭐 해도, 주님 제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재미있는 소리를 좀 해야 될까요? 말 속에서 뼈가 있다고, 원중유골이라는 말이 잖아요 그말 속에서 농담 같지만 그 사람이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평생 남을 만한 그런 은혜를 좀 체험시켜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럴 때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까 청결하기 위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려면 내 몸도 청결하게 해야 되고 육체적인 몸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청결할 때 하나님은 더 역사시라고 더 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청결하다는 말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야 날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임자 기름붐이 반드시 있어야 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름, 오늘 설교가 너무 기나요? 기름붐을 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바닥을 드러내니까.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게 임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 번만 시작.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내게 임재하여 주. 성령님께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